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어,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음극, 양극 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분리막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요 분리막이 없죠. 이 전고체 자체가 이제 분리막 역할을 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의 이 전해질이 이 전에 전에 전해, 이 분리막이 이제 파손이 되면 이제 섞이면서 또이 화재의 위험, 그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아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험이 없죠. 그래서 안전성을 좀 확보해 줄 수가 있고 또이 밀도를 좀 높일 수가 있어서 어 용량을 증가시키고 또 관련된 비품 부품들의 수가 줄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두껍죠. 여기 좀 살짝 이제 얇아졌죠.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는 음극과 고체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관련 주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부터 이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이재용의 삼성 이재용의 미래 기술 드라이브 이번엔 전고체 배터리에 어,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어, 한번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 먼저 가격대가 낮은 종목에서부터 어, 높은 종목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가 3,000원대 어, 삼성 sdi 가 67만원대 뭐 어, 이런 가격대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는 그리고 나인테크가 시가총액은 요즘에 이제 가장 잦습니다 어, 물론 어, 현재가도 가장 낮지만 이제 시총도 1200억대 그리고 어, 이 전고체 배터리 주들 보시면은, 어, 평균 PBR이 4배, 어, 4.02배 정도 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 원이 안 되는 종목 보시면, 미코, TSI, CIS가 이제 만 원이 안 되고, 하, 한동화성이가 만원 이제 살짝 넘죠. 여기서 좀더 빠지면 이제 만원 밑으로 어, 떨어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한동이고, 그리고, 어이 중에 지금 대장주를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쪽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꿋꿋이 그냥 뭐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놈이 이제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어, 이 흐름은 이 대장주들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이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4.7% 상승하면서 PBR은 어, 지금 12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 보시면 이제 16조.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이제 LG 엔솔이죠. 얘가 118조에 가장 높습니다. 시총 2위고. 그 다음 삼성 SDI가 이, 이 주가는 이제 67만원 수준이지만 시총을 보시면 이제 46조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2등주를 보시면 이제 대주전자제로가 10만원대를 어, 뚫을지, 어, 여기서 이제 꺾일지를 한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고 낙폭으로는 이제 원준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퍼는 22배 시총은 이제 3천억 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6천억 대가 넘는 시총이었던 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3천억 대까지 떨어졌고 또이 퍼를 보시면 이제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놈은 미래권퍼니 대주전자 재료가 315배 퍼는 미래가 7배 수준입니다. 뭐 상당히 큰 차이죠. PBR도 미래는 이제 1.45, 얘는 9.97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럼 아래 종목에 어, 한번 그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테크, 정고체 배터리 국책과제에 한번 참여했었던 기업입니다. 미코, 삼성전자 정고체 투자 관련주죠. 여기 미코, 에 미코가 지금 어 지분을 55.5% 가지고 있는 미코 세라믹에 삼성전자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15.7%를 확보한 2대 주주입니다. 어 관련주는 이제 미코죠. 미코 세라믹은 상장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TSI CIS 얘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농이, 얘는 비료 관련돼서도 좀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어, 최근에는 뭐 이렇게 흐름이 좀, 어, AI 체포,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봄철에 한 번씩 좀 반짝하는 테마지만, 어,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바코, 덕산 테코피아, 이수하, 얘도 전에 지금 32,000원대, 34,0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상승하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원준이 얘도 5만원대까지 찍었었던 종목이죠. 현재 2만원대에 와 있습니다. 미래 컴퍼니 얘는 이제 수술 로봇 관련주, 또 전고체 연구개발에 한번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동아기업 일진 머티리얼스 좀 고개를 좀더다 수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전자 얘도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죠 지금 10만원대에서 계속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를 어 다시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뭐 숙일 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첨보. 얘도 좀 고개를 좀 숙였죠. LNF LG엔솔 얘가 뭐 시총은 가장 무거운 종목입니다. 여기 중간에 한 60만원대까지 최고가를 찍은 후에 크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상승했지만 지금 65만원 선을 더 이상 위로 가지 못하고 약간 수그렸습니다. 삼성 SDI 얘도 뭐 전에 있던 고점 부근에서 좀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